어 그냥 너희 집에다 할게 야. 음. 오늘 그 어디 양주에 있는 카페야 양 음. 이 옆에 분은 누구시죠? 저기 찐따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발레 날바을 하잖아? 어. 이거 먹으려면 3시간 일해야 돼 어, 얼마 났어? 26,000원 왔어 2 6 0 0 0 아유 솔직하게 어. 나왔네 아. 이거 먹으려면 3시간 을 일하면은 그래도 돈이 조금 남긴 한데 어. 끔찍해 음. 아, 오늘 브이로그 찍으러 왔는데 아 브이로그가 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네,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뭐야? 우리 이거 실제로 보러 갈래? 있나 없나? 어, 오늘 패션이 뭐예요? 아 오늘 패션이요? 아, 오늘 패션은 일단은 저기... 후드티 어, 남친룩의 끝판 아니겠습니까? 후드티득 어, 입었고 오늘 바지는 모바지입니다 모바지 모바지가 뭔지 아는 거예요? 모름 어, 나온 바지예요 예 아? 네, 아직 빨지 못해가지고 이 피면은 무릎이 이렇게. 차러워요. 네 맞아요. 오늘 신발 코디는요, 어, 슈페르가라고 이걸로 태권도 한번 기깔니는 이렇게 오늘 패션 스타일이 어떤가요? 살짝 네. 에르메스는 좀 살짝 나네거 에르메스 고요 네. 노르피아나. 어, 노르피아나 요즘 이 친구가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노르피아나 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그리고 음. 이 친구는 살짝 저기 골프룩. 어 골프? 어 은퇴하신 골프, 골프 아니, 할아버지들. 어. 할아버지들이 골프 치고 나서 이런 옷을 많이 입고 어. 오늘 신발 되게 가, 간지 나던데. 아, 예. 오늘 신발. 그여동생 신발인데 어 되게 거 같아. 이거 이거, 이거 상표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상표고보 보여줘도 돼. 아, 돼? 어, 요건 요건 협찬이 어. 아니야. 어, 아까 이거는 정품이야. 아, 어, 정품이야? 응. 아, 이거 비빌 거야. 이거. 어, 정품은 확실히 가죽 느낌이 달라. 아 그래? 근데 나중에 짝퉁 뭐이렇게 아, 짝퉁 나중에 짝퉁 많아 짝힘 모 지금 법에 걸리는 거 아니야? 왜? 응? 응. 아니다? 응. 아니지, 짝힘도 사람들이 없, 없으니까 짝힘 하는 거 여러분, 그리고 셀카를 찍을 때 제발 이렇게 찍지 마세요 셀카는 셀카는 이렇게 찍고 45도 각도로 하게 되면 은 옛날 그 모습, 잠시만 어? 옆모습 괜찮은데? 옆모습 한번 찍어볼까? 자, 나 여기 옆에 볼 테니까 어때? 옆모습 괜찮니? 아니 안 괜찮아? 어, 더 돌려? 어 좋아, 지금 괜찮다 이0야 <웃음> 야, 봐봐 1모스 괜찮지? 어, 턱선이 저같이 보0이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하0 10 10 10 10 10이0 10 1이10 10 10 10 10 1보여0 1여1여10 10 10 10 10 봐봐 일자로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자, 얼굴 이렇게 이 상태로 딱 하고 옆에 어시스트가 이렇게 필요하지 어시스트가 자 봐봐 눌러줘 어시스트 음, 응, 좋아 어우 너무 좋아 자 어시스트 저장을 했 아까 그거 저장 안 했나? 다시 이렇게 또아 어, 그리고 좀 표정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 표정에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 셀카를 찍을 수 없다고. 오케이. 어떻게? 도전 한번 해보겠어? 어 기다려봐. 한 번만 더 찍어보고 잠시만. 아 잠깐 기다려. 내가 누르라고할때 눌러. 네 마음대로 누르면안 돼. 어시스트기 때문에 너는 그냥 기계야. 알았지? 눌러. 그리고 이제 또 머리 모종에도 저장하시고. 응. 눌러. 어, 아, 얼굴 치워야지 이런 모자른애하나 옆에 있으면은 사진 찍기 정말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알 g e Signage. 사인 o v e her. I love her. I l o 가 e her. I l 가 v 이렇게 하면 바로 하는 거야 r I love her. I love her. I l 지 v e her. I <웃음> <웃음> 영상 찍은 것 같은데? 영이 예. 이정이거지이 정도는 알아 않을까? 이 정도는 되지 않이 정도는 되지 않이 정도는 이는지않이이지 오늘 브이로그 좀 분량 많이 쳐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어디 가지? 밥 먹으러 가세요 배고파 밥 먹으러? 밥못 먹을 거야? 왜 지금 먹으면 살 찌는 거야 지금 6시 왜 먹으면 살 찌는 거야 6시 아니야 몇 시야? 5시 16분 5시 16분부터 이제 살 찌기 시작한 거야 네. 여러분들 1일 1식은 지금부터 먹지 말아야 돼요 오후 5시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오케이? 배고파? 저기 가지고 걸어가 볼래 한 번? 아니 굳이 어, 저 재밌어 출렁다리 둘러 네? 출렁거려 다리가. 가보자 지금. 한 가볼래? 수령다리 가보자. 여기이게왜 <목소리> 무섭다는 거지? <목소리> 마정호수뮤비 <목소리> 같아?